속도가 두배 이상 빨라졌습니다. 이처럼 작은 가지인 지엽에 치중하다 보면 일은 많은데 성과가 적고 큰 가지인 근본에 중점을 두다보니 일은 적은데 성과는 훨씬 많았습니다. 대종사께서도 인도품 5장에 근본을 알아서 근본힘 쓰면 끝도 자연이 좋아진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.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사리를 연구하는 성의가 있다면 아마 일 속에서 마음공부는 저절로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<목소리>